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이 방광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경에 보면은 일광, 월광, 등광 그런 말이 있어요. 등불빛, 햇빛, 달빛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삼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등불빛이나 햇빛이나 달빛은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어요. 비추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처님 방광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 그림자가 없는 거 하니까 부처님의 이 광명은 이쪽에서도 나오고 저쪽에서도 나오고 그냥 전체가 환하지. 어디에 비춰지는 데가 있고 안 비춰지는 데가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방광이란 말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광명을 비추어서 현시 무비신 하시다. 비유할 수 없는 몸을 이제 부처님이 승만보살에게 보였다 이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긴데요. 승만 이제 부인이라고도 하고 내내 보살이니까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승만보살이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그때에 바로 부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셔서 한량없는 몸을 보였다.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마음을 더 일으킬 그때에 바로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화엄경의 일체유심도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원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만과 그때 이제 모든 권속들이 접종례를 했다. 두면으로. 이제 인도에는 접종례라는 게 있는데 머리를 그 부처님 발에 맞닿도록 예배를 한다. 이게 접종례라고 그래요. 접이라고 하는 건 접촉할 접자가 있거든요. 이게 머리를 부처님 발에 닿도록 예배를 올리는 걸 접종례라고 합니다. 가장 그 훌륭한 예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칭찬을 했어요. 열의 묘색신은 세간 무여등이라 열에게는 미묘한 색신이 있는데 세간에 비할 수가 없다. 무비부사의 하시니 부처님의 몸은 비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공경예배를 합니다. 열에는 그 몸의 색도 끝이없고 지혜도 끝이없고 유체법에 상조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제 부처님은 마음의 과오와 몸의 생로병사를 여였다 이랬어요 이거 부처님에 대한 특징인데 심과오 신사종 이 말이 있는데 이 마음의 과오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건데, 마음의 과오라는 게 뭐냐? 뻔히 알면서 못하는 거, 이게 마음의 과오입니다. 다 알죠? 요즘 그저께 젊은 사람들 노래 중에 난 알아요 하는 게 있어요. 그참 묘해요.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얘기 자꾸 하는 게 어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싫다고 해요. 뭐 옛날 것도 중요하지만 새것을 또 바라는 게 젊은 사람들인데 어른들은 새로운 것은 별로 말안 하고 만날 옛날 것을 많이 말을 해. 그러니까 싫어하는데요. 난 안다는 거걸안다근데 알기는 아는데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게 마음의 과오입니다. 알긴 아는데 되지는 않아요. 금요하지, 그러니까 그거 참여해요. 이게 이 마음의 과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옛날 대통령 올해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약을 복용을 해서 영등포구치소에 지금 이제 수감이 떡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국회의원이 가서... 면회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묘한 듯던 다른 사람이 마약해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면 안 좋게 여기는데, 그 사람이 간건또 욕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이제 안 됐다, 안 닦았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말이요, 말이. 굉장히 미우치고, 부끄럽게 여기더래요. 근데 이게 마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좋다. 알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이 마약하고 똑같다는 거죠. 도박, 도박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 그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하나? 이걸 가만히 보니까, 그꼭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할것 같아. 그래서 어찌하느냐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마주 앉아 가지고 그래 화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큰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하면 참 재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미가 있느냐. 도박은 승부가 빨리 나더라고요. 승부가 이기고 지는게 금방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빠른 게 농사를 지어도 말이요, 봄에 씨뿌리면 가을에 가서 이게 수확이 되는데 도박은 금방 그게 결론이 나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건 묘하대 아들을 낳아서 그걸 교육을 시켜도 한 30년 50년 가야 이게 결말이 나는데 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결말이 나쁘니까 그거 참 빨리 나더라고요. 빨리.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자꾸 이제 빠지면은 뭐못 태어나겠더라고요. 못 태어나.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아는 거 하고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 거 하고는 아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오입니다. 마음의 과오. 뻔히 알면서 못하는 게 이게 과오거든 그럼 이제 도를 잘 닦으면 그 마음의 과오를 다 버려버려요. 이게 심과오를 여였다, 이게. 그러면 성불하는 거예요. 마음의 일체 과오가 없으면 성불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마다 마음의 과오가 있더라고요. 그건 묘하게참 묘해요. 얼마나 이제 과오가 많느냐, 적으냐, 이 차이 전부가 다 있더라고요. 그건 묘하게참 묘해요. 몸에 생로병사가 있는데, 부처님 몸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또, 중생의 마음에는 마음의 온갖 그런 허물이 있는데, 부처님 마음에는 마음의 허물이 없다. 몸에 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 없다. 이러면 성불하는 거다, 이 말이죠.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께 그 예배하는 그런 걸쭉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차세와 후생에 지금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 저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뭘하느냐면 내가 예적부터 너를 다 편안하게 해 주었고 깨우쳐 주었고 이끌어 주었다.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승만보살과 여러분들이 아주 기뻐하는데, 그때 부처님이 이 승만보살에게 수기를 줍니다. 너는 언제, 언제, 언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부처님 이름은... 보광열회가 된다 이기요 널불 붙자고 빛광짜고 보광열회. 그래서 그 보광열회가 있는 곳은 여러 가지 풍요롭고 악도가 없고 고통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좋은 점이냐면 있느 온갖 공덕을 짓는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곳이다 이거죠. 좋은 선업을 짓는 선업 중생들이 전부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데 여러 사람들이 가서 나기를 원하는데 그때 승만보살 옆에 있던 사람들도 원생피국이라 그 보광여래가 성불한 그 나라의 나기를 다 원했는데 역시 부처님이 그대들은 모두 앞으로 보광여래가 출현한 그 불국토에 다날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제1장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승만경은 권수로 말하면 한 권이에요. 한 권이고, 화음경 이런 데는 품자를 썼는데, 일품이품 그래서 화음경이 39품이고, 법화경이 28품인데, 승만경은 품이라고 안 하고, 1장, 2장 그래가지고, 15장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게.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얘기한 요게 제 1장입니다. 요건 제 1장. 열의 진실. 의 공덕장 제일이라 열의 진실의 공덕장이라.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열의 진실의 공덕장 제1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심을 일으키는 순간에 결과가 다 이루어진다. 이소리에 그래서 바사이관과 말리부인으로부터 부처님 말씀 듣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아, 부처님이 그러시다면 이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또 부처님은 세상을 위해서 출연하셨으니까 저를 위해서 참 나타나 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마음 일으키는 그 찰나에 바로 나타나신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심생법생인데요. 마음이 일어나면 법이 일어난다. 이게 아주 불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현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또이 중생과 국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하면 반드시 불국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모실 때는 그냥 맨땅에 모시는 게 아니고 단을 먼저 마련하듯이 이 국토와 인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불교입니다. 또 마음과 현실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신심을 일으킬 때 부처님 나타나시고 또 보광열애가 성불했을 때그 국토가 그렇게 좋고 그러니까 요거는 인격과 국토가 동일한 것이고 마음과 현실이 동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 현실이 말이죠. 현실이 마음 밖에 있는 줄 아는 거요게 미했다는 건데 불교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그림자지 마음 밖에 현실이 없다는 라걸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 마음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지는데 개구리는 어디가 제일 좋냐? 자기가 노는 진흙이라든지, 물, 그런 시궁창. 이게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사람이 사는 이런 뜨뜻한 이 장판방에 갖다 개구리를 놔두면요. 못견듭니다못 견뎌요. 그리고 저기 옛날 화장실에 보면요. 구더기가 있잖아요. 구더기. 구더기는 그 화장실이 제일 좋은 거예요. 구더기를 좋은 방에다 놔두면요 못 살아요 그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는 그좀 물론이 제일 좋고 구더기는 화장실이 제일 좋고 사람은 이제 사람대로 자기 방이 제일 좋은 거죠 뭐니 뭐니 해도 자기가 만들어놓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현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지는 거 이게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급한 사람이 보면 급하게 보이고 급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 안 급하게 보이고 다 틀리는 거지 이게 물은 하나인데 아기가 보면 피로 보인다든지, 또 물고기가 보면은 집으로 보인다든지, 사람이 보면 물로 보인다든지, 이게 이제 전부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승만 부인이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생각 일으키는 순간에 바로 부처님 뵙는다. 그래서 이제 성불하고자 하는 원을 세우니까, 바로 너는 앞으로 성불하니까 보광열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러한 불교가 이제 지금 여러 상황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전에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그 살생을 하지 마느니 이런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생태계가,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이래가지고 살생을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법을 중생들이 일찍이 몰라서 그래요. 농약을 막 치다 보니까 벌도 다 죽고, 이제 곤충이 다 죽으니까. 이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전에는 과수원에 벌들이 많아서 잘 됐는데 농약을 하도 치니까 벌이 다안 오니까 어떻게 되냐. 배꽃 같은 것도 말이에요. 사람이 부설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조리 이렇게 쓰러져야 그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벌 살리는 게 바로 인간 살리는 거고 이게 전부 이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요즘 야단이요. 그게 바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저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불교로 돌아가야 돼요. 동체 대비라고. 다한 몸으로 여겨가지고 함께 살아야 이것도 살려야 저것도 살고 저것도 살려야 이것도 사는 거.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하나가 이제 못 살면 하나도 역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이 부처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잘게 아름답게 해놓으면은 또 이제 근본도 달라지고 그래서 불교를 보면은 말이요 그거 참잘 알아야 돼요 그 절에 가 보면 나무도 잘 심어놓고 법당도 단정하게 해놓는 게 그게 뭐냐 이게 그런 도량을 통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또 마음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달라지고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하고 이 현상하고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인격하고 이 사회하고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함께 잘 해나가는 게 이게 바로 깨달음이고 그게 불국토 건설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깊 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불교는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게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부하는 국민이 돼야 되는데 공부를 학문이라고 그러죠. 학문. 그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애국 유학인이 뭐니 해래가지고 전부 수입업자가 많다는 거예요. 수입, 학문을 수입해요. 유학 갔다 온다는 게 수입하러 갔다 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연구는 안 하고, 이제 다른 사람 책 보고 막 얘기하는 건, 이건 유통업자, 이건 소매상이요, 소매상.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보고 가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중간 장사꾼입니다. 학문의 장사꾼. 또 수입업자. 그러면 실제로 이 학문이라고는 건 뭐냐? 학문은 다른 게 아니고 공부인데 공부라고 하는 건 탐구, 탐구를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학생들도 탐구하는 교육을 안 시키고 달달달달 애우는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 스스로 뭘 써라 하니까 멍청해 버리는 거죠. 못 쓰는 거예요. 탐구, 이게 학문입니다. 자꾸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게 탐구거든.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례에 맞게끔 설명하는 게 그게 학문이에요. 그게 자기가 뭘 느낀 게 있다 하더라도 춤으로 설명한다든지 그림으로 그려내면 요건 예술이고 학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하는데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그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리에 맞도록 설명하는 게 이게 학문이죠. 그리고 스스로 탐구하는 게 이게 학문이고 그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못 되는 이유는 학문이 부족해서 그래요. 한국 학문이 없다 쉽게 말하면 한국 미국에서 배운 거 미국에서 수입한 거 빼놓고 일본에서 수입한 거 내버리고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자기 학문이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볼줄 알고 자기 마음으로 살필 줄 아는 자기 학문을 앞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연구소가 많이 생겨야 된다, 연구소. 교육원 있는데 연구가 없다. 오늘날 이게 아주 문제예요, 껍데기요 전부 뭐 교육 잘 시켜야 된다고. 학문을 연구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 소리만 외치지 말고 연구를 먼저 시켜라 이게 연구 소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연구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대학은 대학대로 민간 단체는 민간 단체대로 이 학문적인 연구가 자꾸 깊이 쌓이면은 교육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뭐냐? 이 불교로 말하면 은 스스로 공덕을 많이 닦고 자꾸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은 중생교화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박지 못하고 자기 공덕이 높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 이상으로 제자를 키워낼 수가 없죠. 선생님 자신이 공부를 깊이 하면 제자는 저절로 길러지는 거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전 국민이 교육 잘 시켜야 한다 소리만 하고 학문 연구를 잘해야 된다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없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 이게 전부가 이게 아주 이 문제예요, 문제. 이게 요런 걸 불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불교에서 얘는 스스로 공덕을 많이 닦으면은 저절로 중생에게 기쁨을 주고 중생에게 우연을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편을 써가지고 잘하면 그게 이제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방편과 진실이라는 거고 아주 재밌는데 고속도로를 이제 타고 다니다 보면요 그 전에 뭐 그맨갓길을 그걸 옛날에는 뭐 어깨길 이러고 일본에서 배워와가지고 노견 이요 처음에 노견이라고 그래서 저게 노견이 뭔가에 고속도로에 노견이래요 그러더니 그다음에 어깨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길에 무슨 어깨가 있나 옛날 어깨는 저 힘센 사람을 보고 어깨라고 그랬거든요 어깨들이 온다고. 그 이제 다음에 이제 갓길 이러더라고요. 이게 전부 연구가 처음에 안 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연구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 한마디를 고속도로에다가 붙일 때도 그냥 어깨길 이렇게 붙일 게 아니고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붙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갓길이요. 그 갓길이 훨씬 낫지. 갓길을 다니지 마라 이래 봐도 말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법을 내가지고 갓길을 다니는 사람은 3만 원 벌금에다가 한달 면허 정지를 내린다 이러니까 요즘 보니까 한 사람도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건 면허. 묘한...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이 좋아야 진실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게 이렇게 효과가 있나 아주 놀라겠더라고요 요즘엔요 길이 막혀도 그 갓길로 다니는 사람 못 봐요 한달 면허정지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상당히 무서운 뭐냐니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만경도 보면은 일승대방편이라고 이렇게 큰 방편을 통해서 큰성부를 한다는 이런 원리가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나오죠 나오고 여기서는 그 승만부인이 부처님 뵙고자 하는 한 마음을 일으킬 때 부처님이 턱 나타나신다. 또 성불하고자 하는 그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부처님이 너는 보광열애가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불교는 마음과 현실이 둘이 아니고 인격과 또 현상이 둘이 아닌 걸로 그래서 한 생각 원을 세우면 바로 결과는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원리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경 법문 듣고 우리도 원을 자꾸 세워서 공덕을 닦다 보면 은다 우리가 이 불교 믿는 지혜로움을 얻고 평화로움을 얻고 다 넉넉한 광명을 얻습니다. 그게 승만경입니다 승만 사자 후 일승 대방표.